눈, 는라눈 네, 눈, 눈. 귀. 자, 엉덩이. 네, 여러분, 국민의 전시가 이동하는 걸통서자서하려 것이 다 저기 너무 뜨거웠어요 <웃음> 뜨거운데가 그늘이 나 그냥 앉아어요카카 <웃음> 네? 영카 진짜 네, 마구마구 아, 나 l 떴어 레전드 11원 붙여 네. 레전드 카드 어디에 떴어? 너 떴어? 어딨어? 네. 네. 다들 자기 잘 키우고 있어요 뭐냐? 자기 네. 카드 네. 어, 다 포함해 저는 14카 예에서 몇카? 12카 포거전설 수영이 초월 난나 안써 난나써너 썩었잖아 나 능력치고 플러트 받으면 전투 중앙색이 솔직히 알아요제식다 네. 똑같은데 능력치 그냥 다 네. 둘은 쓰고 난안 쓰는 거야. 아, 너무 컨택이잖아. 아니요. 후보맨 위에 두명딱 박혀 있어요. 계속 빼고. 아 근데 대타로 자주 세요 대신 맞으면은 에 쓰고 백업, 얘 눈에 쓰고 백업, 난 눈이야? 너 눈이야? 나왜 눈이 응? 응? 얘 대주자. 그 왜잖아. 그래요. 둘다 후보. 저 후보에 남고 있어요. 어, 저, 저 원래 좀 쓰다가 좀 후보 밀렸어. 둘다넌바가고키우잖아 네, 저는 삼방 타자. 얘는, 그래서, 얘가 원래 <웃음> 진작에 밀렸어야 했는데 <웃음> 감독이 선수 이해 등. 그건 좋을 어, 수밖에. 기록 세일 플레이 기록이야. 삼할에 네. 지금 2 0분 만에. 이십 분에 그래도 팀내 타점 1 등, 홈런 일 등. <웃음> 도루 2 위. 도루. 사5 오. 팀내 홈런 타점 1 위. 사흘 오분 유지가 된다니까. 요 <웃음> 자주 올인으스서 이곳을 다내 카드, 내 카드. 로 똑같아. 정이정민는이정는이정이이는이 정도는 이는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도는이정는이 정도는 이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내가, 보는, 내가 본 사람들 중에 둘, 자기, 제일 뭐시죠? 아니, 그러니까 나도, 진짜? 나도 <웃음> 살발한데. 그 1등, 아니, 정빈이 형은 솔직히 인정. 제일 땐 1등, 1등. 정빈이 형? 아니,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. 자기의 공감대표. 능력치가 좋아서 그치. 일루수 자리는. 그러니까. 아, 근데 저 외야수 자네. 너무 아, 아픈 어? 어, 일루수도 없 일루 대비니까. 아니, 근데 뭐 나쁘지 않아. 그러니까. 수비 보면 또 깨져도. 안돼 안돼 안돼. 난 안돼. 저도 후보 얼눈 날씨 눈에 대타 어, 승규 아니면 나도 눈 박한이 굳이 무조건 대타 지금 라이벌이에요 박한이 굳이랑 승규랑 저 우투스 대타 저 우투스 대타 모스테. 좋은 카드가 있는데 너무 비싸요. 너무 그때 자네가 네, 네, 야구킹. 아래요. 거 그거 0 3공든지 0-4 아니야, 0-4? 0 4가 0-3. 개입투거북이라든 혹시 이거 아, 좀빠르다니